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정구입니다 우리 게임 질병 보군자들의 축제 e3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뭐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이야 컨퍼런스 다 보고자고 그러겠지만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은 뭔 게임이 나왔는지는 알고 싶은데 찾아보긴 귀찮고 하신 분들을 위해 그냥 뭐 대충 내년에 사야할 게임들만 빠르게 보고 싶은 당신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흑결정구의 e3 2019 한번에 몰아보게 에디션 먼저 e3시작은 구글이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은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구글 스테디아를 무기로 들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했지만 성능은 둘째치고 구독 모델이 월 10달러의 구독 모델과 더불어서 게임을 추가로 구매해야 즐길 수 있는 방식이라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생각했던 사람들에겐 큰 실망을 안겨줘버렸습니다 충격! 구독을 하고 또 게임을 구매해야하는 서비스가 있다 그거 말고는 뭐 16년만에 돌아온 rpg의 거장 발더스 게이트 3가 돌아온 다는거 말곤 뭐 딱히 대단한 발표는 없었습니다 ea도 사실 별거 없었어요 그나마 제일 눈여겨볼건 스타워즈 시리즈 의 최신작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인데 제작 총괄이 페륜한 크레토스를 만든 가도브워 3의 디렉터가 참전하여 전투 부분에서는 세키로가 생각나는 묵하지만스타일리시한 전투를 잘 구현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업데이트가 하나도 없어서 다 뒤져가는 에이펙스 레전드는 이제서야 시즌트. 를 발표하였고 ea의 밥줄인 피파 시리즈는 무려 9년만에 한글화를 선언하면서 딴건 모르겠고 한국인 한정으로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엑스박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크로스파이어의 콘솔 버전인 크로스파이어 x를 공개하였고 확실히 잘나가긴 하나보다 크로스파이어 마인크래프트의 ip를 가지고 제작한 액션 어드벤처인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개인적으로 마인크래프트 ip를 이용하였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볼수 있던 복셀 어드벤처 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 확실히 이펙트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이쁘게 잘뽑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자의 게임을 시원하게 말아 처먹게 만든 원인 제공자인 왕자의 게임 작가 조지 마틴바 프롬소프트웨어의 콜라보 작품인 엘든링을 공개하였는데 이거 솔직히 계속 숨겨오다가 딱 컨퍼런스에서 공개했으면 ms컨퍼런스는 객덕상했었을 것 같은데 직원실수로 동네방네 다 유출되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엘든링은 기존의 다크소울식 전투방식인데 그냥 일직선형 게임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크소울을 오픈월드로 제작한다고 하니까 상상만해도 벌써 토악질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냥 평범한 컨퍼런스로 끝나는가 했더니 딱 하고 사이버펑크 2 0 7 7새 트레일러와 출시일을 공개하였고 마지막에 우리들의 영원한 매트릭스 조니 키아노 리브스가 사이버펑크에 쫙 등장하고 트레일러가 끝나고 직접 모습을 드러내자 누구는 기립박수치고 누구는 일어나서 소리지르고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어스앤젤레스, 형발 <웃음> 사랑해 사펑엔 개 안나오지 그밖에 기기에 대한 정보로는 이제 남은건 패드밖에 없는 엑스박스의 생명줄인 엑스박스 엘리트패드 2세대를 공개하였으며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과 새로운 대결을 펼칠 차세대 콘솔 엑스박스 아나콘다를 공개하였습니다 물론 성능은 기존의 기기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고 대부분의 하위기기들과 호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밀고 있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로젝트 x 클라우드도 공개하였는데 직접 시연해본 사람들에 따르면 반응속도 해상도 등의 성능이 뛰어나 상당한 품질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 또한 매우 고품질인 걸 감안해보면 구글 스테디아가 상당히 고생 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플스5는 언제 공개하려나 얘네 나왔는데 다음은 베데스다 인데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엘더스크롤 6와 스타필드는 컨퍼런스 전부터 말했듯이 아무런 언급도 없을 예정이라고 한 만큼 정말 아무런 언급도 없었으며 기껏 공개한 작품들은 엘더스크롤 온라인 모바일 카드 게임 업데이트 폴아웃 dlc를 공개하였으며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작품에는 둠 이터널과 울펜슈타인 영블러드 정도밖에 없었고 오리온이라는 베데스다 전용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스테디아와 엑스클라우드 플스나우와 더불어서 베데스다도 게임 스트리밍 시장에 참전하였죠 뭐 전체적으론 그냥 이럴거면 이슬이 나오지 말고 소니처럼 그냥 녹화된 영상만 자기들끼리 돌려보는 스트리밍 발표가 더 낫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른 컨퍼런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라인업을 보여주었죠 그냥 발표 40분 하지 뭐 그래 입털 게 있다고 길게 하나 그리 올해도 어김없이 사실상 게임 발표는 없고 그냥 미친놈들이 날뛰는 거 구경하는 컨퍼런스인 디벨버 디지털은 어김없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도라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거한 약발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작품을 소개하는 pc 게이밍 쇼는 뭐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게임들을 많이 소개하고 그냥저냥 중소형급 게임들이 줄을 이루는지라 막 기대할만한 쇼는 아니었지만 그나마 눈여겨볼 만한 게임은 고이다 못해 석유가 되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증발해버린 고인물들만한다는 게임 시벌리 2가 공개되었으며 도타2를 에뮬레이터로 만들어버린 오토체스의 pc버전의 공개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중요한 우리 유비소프트는 먼저 표한대로 새로운 미공개 트리플 a급 게임 3개를 공개하였는데 첫번째로는 바로 이3리 며칠전에 유출되어 시댁의 사돈의 귀까지 들어간 와치독스의 신작 와치독스 리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전작과는 달리 통제당하고 있는 런던 을 배경으로 런던에 있는 모든 시민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한번 캐릭터가 사망하면 영구적으로 사망하는 독특한 방식의 게임 플레이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6 시리즈의 신작인 레인보우6 쿼런턴을 공개하였습니다 3인에서 진행하는 pve라면서 뭔가 거창하게 공개하였지만 그냥 보니까 레식 아웃브레이크 모드를 따로 떼어내서 게임으로 제작한 것 같아요 뭐 어떤 식으로 트리플 A급으로 만들진 모르겠지만 기대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죠 그리고 약간 젤다의 냄새를 풍기며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를 기반으로 한갓앤 몬스터즈도 공개하였습니다 트레일러 댓글에는 레전드 오브 어세신 오디세이의 숨결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오디세이의 베이스에 젤다 느낌이 폴폴 나는 게임도 공개하면서 나름 막 대단하고 충격적인 신작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어 뭐 소한 정도의 게임들을 발표했습니다 뭐 나머지 게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스트리콘 신작이랑 레식 포하너 디비전2의 dlc랑 업데이트 이야기 밖에 없었고 롤러스케이트와 미식축구를 습관 듯한 희한한 스포츠게임인 롤러챔피언스 도 공개하였습니다 그 외엔 톰클랜시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게임 톰클랜시의 엘리트 스쿼드를 공개하였는데 뭐 모바일게임치곤 생각보다 괜찮은 퀄리티의 게임 같더라고요 게임 외적으로 는 뉴플레이 플러스라는 새로운 구독시스템도 공개하면서 뭐 그냥저냥 나쁘진 않고 좋지도 않았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e3를 미쳐 날뛰게만 들었던 스퀘어 애닉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 드디어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의 플레이 영상을 공개하였죠 전통적인 턴즈 게임에서 아예 실시간 액션 rpg 게임으로 변경되면서 스토리 라인만 같이 아예 다른 게임으로 만들었지만 생각보다 괜찮게 뽑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대작을 리메이크한다는게 사람들의 추억보정도 있고 입맛에 맞추기 힘든걸 생각해보면 선방한 셈이죠 그리고 베일에 쌓여있던 전세계 마블 팬들을 환장하게 할 어벤져스 프로젝트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솔직히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의 얼굴은 함부로 막쓸수 있는게 아니다보니까 모델링에서부터 확 위화감이 됩니다 아니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웬 검은수염이 있어 게임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좀 의문입니다 그밖에 눈여겨볼 작품에는 라이프 이트 스트레인지 2 드래곤 퀘스트의 신작들 그리고 파판 세븐덕에 과거의 향수파리에 맞들린 스퀘어 에닉스는 파이널 판타지 8 리마스터도 공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았던 컨퍼런스 발표였죠 그리고 마지막 날 E3 최고의 활용 정점 닌텐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필요 없고 동물에서 소리 질러아 근데 2019년에 나온다며 확실히 어디서 구라를 쳐 2020년 출시잖아 시스메 얼티밋스의 득회 시벨의 주인공도 출시하고 작년에 스위치 타이틀이 가뭄이어서 대팔레 맞는 사람들을 얼마나 후회하게 만들려는지 서드파티 라인업의 위쳐3부터 시작하여 바이오 아자드, 둠 이터널, 울펜슈타인 영블러드를 공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으며 아머드 코어의 후속작 데모넥스 마키나 니오 오토마타의 게임 디자이너인 타우라 타카이사가 참전하여 니오 오토마타의 냄새가 폴폴 나는 액션 게임인 아스트라체인 1993년에 게임보이로 출시한 오리지널 젤다의 전설 시리즈인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을 새롭게 선보였고 닌텐도 ds 시절 친구들과 모여서 재밌게 했던 마리오와 소닉 올림픽의 최신작 마리오와 소닉 2020 도쿄 올림픽 이런 독점작들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스위치의 떡상을 알렸으며 마지막으로 스위치를 사는 가장 큰 이유인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후속작을 공개하면서 정말 e3의 마지막 날답게 화려하게 막을 내려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e3는 베데스다의 아쉬움과 소니의 불참을 제외한 것 치곤 생각보다 괜찮은 컨퍼런스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번 e3 2019의 하이라이트는 키아누리브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아 진짜 자고 일어나서 기사 보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유출이 안됐는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깜짝 놀래게 해줄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라인업을 보아하니 2020년 초엔 저희들의 지갑이 소리를 지르겠네요 크 빨리 내년 됐으면 좋겠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